방금 돌아오고 약간 냉장고. 정말 작은 미니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. 저는 슬리퍼로 갈아 신었고요. 쩍쩍인가 원래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나 봐요. 슬리퍼 두 켤레 있고 금고 하나 있고요. 가운 두개 있어요. 잠옷을 안 챙겨왔기 때문에 가운을 입을 예정입니다. 옷걸이 두 개, 바지걸이 두개 있습니다.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. 욕실. 변기. 변기 있고요. 변기 옆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욕조 하나 있습니다. 비대도 있는데 저는 비대 안 써가지고... 암튼 그렇고요. 세면대 크게 하나 있습니다. 드라이기 있고 여기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, 컨디셔너, 샴푸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칫솔이랑 샤워캡이랑 이런거 기본적인 어메니티 있고요 이거 너무 정나라해서 제가 싫어하는 거울인데 벽에 거울도 하나 붙어있고요 TV도 하나 있어서 저녁에는 TV 보면 될것 같아요 소파가 하나 있는데 <웃음> 되게 어정쩡하게 하나 있어요. 눕고 뭐 앉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짐을 널브러뜨려 놓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성신여대 입구 여기 있는 호텔인데 처음 와봐가지고 이게 무슨 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앞에 쇼핑몰 하나 있고 CGV가 있네요. 아무튼 뷰는 그냥 이렇습니다. 여기 엄청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. 1박 6만원, 2박에 12만원 에 예약을 해가지고 가성비 내려오는 동대문 호텔이고요. 아, 성신여대역 호텔이고 동대문 호텔이라 해서 동대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더블 사이즈 베드 하나 있고 테이블 있고 그이 시즌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은잘구한는것 같습니다. 너무 환해서 커튼을 쳤는데 와, 어, 이제 딱 제가 좋아하는 어두운 은은한 분위기가 됐습니다. 서울까지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5시간이 걸려서 한숨 자고 저녁에 을지로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. 저는 한숨 잘게요. 안녕.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렇게까지 깜빡 차고 되잖아 <웃음> 심지어 커브길이야 편의점에 스프라이트 토플런 하고 있어가지고 3개 사왔습니다 오늘 내일 열심히 마셔보려고요 포텔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냄새에 미끌려가지고 순대 3,000원치 순대 1인분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다도 사온 거고요 맥주 마시고 샹그리아 마셔가지고 좀 취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취한 것 같아요 얼굴도 완전 새빨갛고 일단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씻고 나와서 순대도 먹고 할게 순대도 먹고 할게요 한아요지시금 시간은 9시고 어제 진짜 피곤했나 봐요. 완전 꿀잠 자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전화했는데 그전화했겠어요 9시까지 이렇게 쭉 자본 적이 얼마 없거든요, 중간에 맨날 깨고 깨고 이러는데 아무튼 오늘 늦잠 자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씻고 성수동에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비가 와요. 캐리어 들고 다녀야 되는데 <웃음> 망했습니다. 여행 갔을 때 이제 막 몇만보씩 걸어도 괜찮았는데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음수를 확인해봤는데 만보도 안 걸었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헛헛거리고 있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서 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목래서 목욕하고 자고 했는데 여행 다니려면 체력부터 좀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. 루트 같은 것만 정해놓고 맛집을 안 정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. 이별 택시를 탄기분이 이렇게 응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. 객 직원에 대한 보고.